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보니까 부칠한 자국이 그대로 보이던데 보통 몇 겹이나 어느 정도 두껍게 칠해야 임파스터로가 하나요? 어, 임파스터는 얼마나 두껍게, 몇, 몇, 몇 미리 이상 그게 아니고 물감을 덕지덕지 찍어 바르는 그 기법을 보고 임파스터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시면 은그 단층을 촬영을 해보면 은걔 물감 두께 1mm, 2mm 예요 하지만 걔를 물감을 붓에 묻혀가지고 찍어 바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걔는 임파스터가 되는 거고 저기 누구지? 저기 박수근 화백처럼 물감을 두껍게 두껍게 발 벽겹으로 발라서 발락, 두껍게 발라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감을 닥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거를 보고 얘를 물감을 다가갖다 찍어봐도 두껍게. 얘가 아무리 겹겹을 수백만 겹을 쌓아가지고 두껍게 해도 걔는 인파스트가 아니에요. 얘를 걔는 그냥 덧칠을 많이 한 것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몇몇 화가들과 그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마띠에라고 인파스트를 찾죠. 마띠에르는 얘는, 두껍게 바라가지고 느낌이 확 나. 야, 되게 무거워. 뭐 물감칠 많이 한것 같아. 그 느낌을 보고 마蒂르라고 하는 거고, 임파스토는 물감을 붓으로 갖다 내 찍어 바르. 두껍게 찍어 바르는 물감을 잔뜩 찍어서 바르는. 네. 임파스토라고 할수 있는 거죠. 뭐 알겠죠? 음. 사진이 없대. 이거를 물감을 그러니까 붓으로 잔뜩 찍어서 탁탁탁 탁, 탁 찍어 바르든 나이프로 덩어리 찍어 덩어리 바르든 있어서. 덩어리처럼 찍어 바르든 네. 내가 찍어 바르는 그걸 보고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파스토는 기법, 마띠에르는 표현 방법. 어, 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띠에르는 무거운 느낌.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띠에르 같이요. 예, 네. 근데 그 누구지? 저기 그분 있잖아요. 뉴욕에서 뉴욕 밤하늘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린 친분. 응. 그, 누구죠, 그분? 예? 응. 오치균.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이제 임파스터인 거야, 그 기법이. 네. 네. 물감을 갖다 내리, 그 감나무. 응, 감나무 응. 막 하는 것처럼. 그게 임파스터입니다. 응. <웃음>